안녕하세요 주식이 채널입니다 아, 오늘은 어, 그동안 좀 소외받고 있었던 건설주의 흐름을 한번 파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지금 건설주들이 11월달 아주 좋은 상승 흐름을 보였던 또 코롱글로벌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들어서 가장 이제 하락세를 두드러지게 보인 종목이 건설주였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21선의 대다수의 건설사들이 21선 지지선 정도에 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1선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 이 지지선을 만약 이탈하거나 또 거기서 견뎌준다면 다음 한번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건설주, 한번 건설주의 흐름과 각 건설사별 브랜드명들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주는 11월달 가장 핫한 종목 이었죠 네엄시티 우크라 하지만 지금은 이제 쏙 들어간 한 주였고 또 시장이 지금 계속 조정을 받으면서 그동안 상승률이 컸던 건설주의 차익실험 매물들이 어 지금 어느정도 나오고 있는 어 이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건설주의 흐름이 어떻게 변할지는 뭐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집값의 하락세가 어느정도 진적이 될지 또 금리가 가장 크죠 이 건설주에는 금리 또 pf 대출 이런 연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물려 있어서 이 금리가 가장 크게 이제 작용하는게 건설주 입니다 그리고 또 우호적으로 정, 정부 정책적으로 지금 계속된 집값 하락을 어, 이 정부가 가만히 방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 완화 또 다주택자에 대한 대책 등 등등의 어떤 어 건설주에 대한 우호적인 이런 또 신호를 보내준다면 또 좋은 흐름으로 갈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또 최근 이제 건설주들이 건설사들이 이제 분양하고 있는 분양사업들이 어 과연 이제 분양이 성공적으로 끝나느냐 이것도 한번 유심히 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들려오는 수주 소식 등어 등등 해서 이 건설주의 흐름이 어 전개가 삼어 이제 궁금한 저도 이제 궁금하지만 어 앞으로 어 좀더 좋은 흐름으로 갈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한번 뉴스들 주요 건설사들 한번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우건설 베트남 쪽에서 지금 투자 확대 계획을 전달했고 그래서 지금 해외 쪽에서 한번 수주 공략을 하고 있는 대우건설 그리고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5조 원을 돌파했다는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틀 전에 그리고 태형 같은 경우는 2,500억 규모의 주상복합 신축공사 수주 소식이 있었고, 어, 그리고 뭐 레고 반드발 한파, 뭐, 이 한파에도 천억 원대의 자금을 확보했다. 그래서, 어, 이 PF, 어려운 그 한파에도 지금 자금 확보에 성공했다는, 요런, 그, 뉴스도 있었고, 또 동부건설, 어, 지금 그 역천동, 역천구역의그 센트레빌, 이 시그니처를 분양한다는 이런 분양 관련된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부건설 수주장고 8조라는 소식으로 한번 상한가도 가고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던 이 동부였지만 어 지금은 이제 조정을 좀 살짝 받고 있는 상태고 이 8조 금이은 7년치 일감이라는 거 이게 어 이미 게이 장래가 이제 창창한 어 동부지만 어 아무래도 전체 건설사들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 지금 코오롱글로벌 대장주 역할을 했던 이 코오롱글로벌 어, 이달에 그 안양시의 그 평촌 센텀 퍼스트 그 분양 관련해서 한번 얘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건설사들 한번 현재가와 어, 브랜드명 지금 일성 어, 그리고 SGC, 태영, 현대 정도가 어느 정도 좀 오늘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보면 일성이 시가총에 1,400억, 1 0 0억 태형이 1,800억 그래서 어, 대푼, 대충 대 보면 이제 1,000억 원대 수준의 종목들이 좀 상당히 그래도 좀 버티는 모습을 좀 보였고 어, 대형주 중에서 현대 대우 어, 4조 3천억 1조 9천억 어, 현대가 보합권 그리고 대우 삼성 엔지니어링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예, 1.8 어, 그리고 4조 5천억대의 아,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 예, 일성은 브랜드명이 트루엘 SGC는 더 리브, 태형더 대시양, 현대건설, DH, 피셔원 아침도시, 대우건설, 푸르지오, 동부 센트레빌,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물산이 레미안, 코롱, 하늘채, 삼부통건 누네상스, 지능 더 루벤스 요런 브랜드명을 가지고 있고 또어 이들의 그이 지금 계속 이제 조정을 받고 있지만 퍼 수준을 보면 이제 SGC가 이 퍼는 두배 수준입니다. 19,000원 이 중에서 가장 이제 많은 주당이익을 번 기업이고 19,000원을 벌면서 퍼는 두배 수준에 있습니다. PBR 0.41이고 그리고 일성 같은 경우는 어 지금 뭐 정치인 관련주 또뭐 3부나 이렇게 정치인 관련주로 어또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살필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가장 이 중에 낙포이 컸던 건 지능입니다. 시가총액 2천억 수주 잔고 3조 원대의 수주 잔고가 있는 기업입니다. 부채 수준은 이 중에 가장 낮은 이제 90, 100%가 안 되는 수준이고 지금 이제 2천억 대 종목이 조금 안 좋은 흐름이었죠. 지금 3분화 지능 쪽 그리고 코어롱은 원체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좀 받으면서 20일 전에 다 있는 상태고 모습이고 하지만 이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퍼 수준은 이제 5,354원을 벌면서 퍼는 이제 4배 수준에 와 있고 PBR도 1배가 넘었던 수준에서 이제는 어 1배 밑으로 이제 떨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대우 같은 경우도 어, 5배 예, 지금 태영이 퍼5 0 1, 2, 3분기 누 개로요. 어 5배 수준 대우가 5배 수준 신원이 6배 수준.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시가총액 가장 낮은 건 이제 신원이죠. 신원이 아침도시 시가총액 600억대에 있는 수준이고. 어 그래서 어뭐더 이상 추가적으로 떨어져도 어, 실적, 실적으로 실적 보면은 뭐 그닥 그렇게 나쁜 실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정도 한번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다음 한번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어롱글로벌이죠 이게 현재 그 대장주였죠 11월달 보시면은 11월달을 거의 주도했었습니다 이게 11월 달에 상승률로는 뭐 최고 수준이죠. 보면 두 배를 뛰었으니까 100%가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21선에 이제 딱 걸려있는 상태고, 어 지금 3만원대에, 아 이, 이 라인이 진짜 뚫기 힘든, 코롱으로서는 이제 넘기 힘든 벽이, 이 마의 벽이 3만원 선입니다. 이게 보시면, 어이 월간으로 보시면, 이 20, 2012년도에 한 번, 10년 전에 한번 돌파 시도를 했었고, 그 뒤로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년도 코로나 이후에 이제 급격한 상승을 맞으면서 5천원대에서 3만원대 수준까지 6배를 상승시키는 기염을 토했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꺾였고, 지금 만오, 5천원대에서 3만원대를 이제 다시 터치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 라인이, 3만원 라인이 참이 코론 글로벌한테는 이 라인이 이 큰 벽으로 지금 부딪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성건설입니다 아, 지금 6,000원대에서 어, 2,000원대까지 이제 낙폭이 상당히 큰 낙폭을 보였었죠 그리고 어느 정도 뭐 건설주들의 흐름은 좀 대충 이제 따라가는 모습이었고 지금 21선에 얘도 딱 이제 걸려있는 지금 코런글로벌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어, SGC 이테크 오늘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버텨주는 선방한 모습 을 보였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한번 거래량 한번 터져줄 때어 20% 이상 큰 폭의 어 급등을 한 번씩은 해주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길게 윗꼬리는 좀 달지만 거래량이 원체 이제 적은 종목이기 때문에 어이한번 작은 수급만 들어와도 어 이렇게 한 번씩 급등을 해주고 현재는 이제 20일선과 60일선 그 근방에 이제 모여 있는 모습이죠. 다음은 태형 입니다 지금 보시면 얘도 21선에 이제 딱 걸려 있죠 요게 한번 급등을 한 이후에 어그 급등했던 폭을 다 대부분 다 이제 반납한 상태고 현재 는 이제 21선에 거의 이제 어다 있는 이런 모습이죠 다음 현대건설 입니다 아 현대건설도 어 지금 11월달 초까지만 해도 이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그 뒤로 이제 좀 꺾여서 현재는 이제 21선이 어, 지금 6일선이 21선을 뚫고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리고 어, 주간 예, 주봉으로 보시면은 지금 20년도에 얘도 어느정도 상승 흐름은 보였지만 어, 추세 대로는 지금 계속 이렇게 좀 하향하는 좀 요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다음은 신원입니다 신원종합개발도 지금 어, 15,000원대에서 3분의 1토막이 났죠 이, 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한 반년 만에 이제 3분의 1토막이 났었고 어, 지금 대부분, 이제, 코롱 글로벌 같이, 이렇게, 어, 같이, 이제, 동조화되면서 하락하면서, 현재는 이제, 21선, 61선, 다, 이제, 조화해서 만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그리고 얘도 한번, 이렇게, 시세를 줄 때는, 원체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가볍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지금, 2천원에서 2만원대까지, 거의 10배를 상승을 시켰죠. 1년, 어, 거의 2년에 걸쳐서, 두, 10배를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 뒤로 이제 조정을 이제 받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어, 얘도 어떤 모멘텀만, 모멘텀만 있으면, 어, 한 번은 이렇게 크게 한번 이렇게 올라주는, 그런 특성을 가진 이 신원종합이. 아,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도, 어, 흐름은 지금 21선에서 완전히 이제 조금 이탈, 이탈을 한 모습이죠. 그리고, 60일선도, 어, 60일선 밑까지 이제 내려와가지고 지금 달려는 요런 좀, 어, 모습상으로는 지금 20일선이 깨졌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안 좋은 차트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대우입니다. 아, 그리고 월로 보시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8만 원대, 8만 원 선에서 이제 한번 꺾였던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대우. 아, 그리고 이제 주체는 이제 개인이 좀 많이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다음은 동부건설도 지금 15,000원에서 지금 6,000원대까지 하락했었고 한번 상하가를 친 이후에 지금 그 갭을 거의 다 지금 메울려 매울,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지금 2일선에서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그 갭이 완전히 다 메워지진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롱이나 나머지 이제 건설주들 어떻게 흐름이 갈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 엔진니어링 입니다 지금 28,000원 전에 있던 고점 나이 때를 돌파 시도를 했지만 아쉽게도 여기 이제 28,000원에 못 미쳐서 이제 꺾였습니다 꺾이고 지금 21선 도 이탈한 모습이죠 보시면 그리고 200일 선 장기 이평선이 200일 선에 지금 다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간으로 한번 보시면 21년도 도 27,000원 대만 다면 이렇게 좀 무너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얘한테는 이제 코어롱과 마찬가지로 지금 27,000원이 아주 큰 지금 매물대 벽이죠. 아, 삼부 토건입니다. 얘도 정치인 관련해서도 움직이는 이 삼부 토건이. 아,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이제 21선이 좀 이탈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다음은 지능입니다. 지능도 어, 지금 그 코어롱이나 마찬가지로 어, 상승세를 이제 탔었죠. 탔었고, 어, 이때 지금 20% 이상 급등했던 이긴 장대 양봉에 지금 허리 정도 수준까지 와있고, 21선과는 아직도 이제 한참 좀 위에 있죠. 그리고 지금 120일선에, 얘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120일선과 지금, 어, 5일선, 그 경계 쪽에 이제 부딪혀있는, 다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리고 주체는 이제 이런 모습이고요. 오늘은 이렇게 간략히 한번 그 건설주 흐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코롱글로벌의 위치가 이대장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3만원에 달 때마다 이렇게 조정기간을 한번씩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간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상당히 이제 이큰 폭의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대장주로서 이렇게 큰 폭의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대장주의 흐름을 건설주 대부분이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켜줄지 또어 횡보를 하면서 버텨줄지 또는 하락할지 이어 영향을 대부분의 건설주들이 받을 거기 때문에 한번 코어롱을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 자체가 지금 중국 쪽 봉쇄 관련돼서 뭐 화장품주나 뭐 이런 기타 등등 여러 종목으로 지금 어, 이 자금이 그쪽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소외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지금 자체 는어 그래서 어 계속 이제 그 섹터가 갈, 간다는 법도 없죠 지금 한, 계속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얘네 종목도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갈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이 건설주가 어, 이런 바톤을 좀 다시 이어받을지 또 네옴이나 어 지금 아직 우크라 같은 뭐 수주 관련해서 아무런 지금 소식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테마는 살아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아직은 희망을 좀 버릴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이 코롱 어 계속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럼 오늘 이렇게 긴,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